오징어 입 가격도 1kg당 양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이점이더라고 기억 이상민 오징어 입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보았는데요. 기읍 이번 주말에는 오징어 입에 소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. 기읍 혹시 동참하실 분은 밑에 공감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기읍